At OnSemi, we're driving disruptive innovation with our intelligent power and sensing technologies to build a better future. Like making our energy infrastructure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to support rapidly evolving changes in power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Redefining industrial automation and manufacturing by making every part of the factory more power efficient and enabling high frame rates that capture the most detailed images at extreme speeds. Accelerating the EV revolution with game-changing silicon carbide technology that charges cars faster, extends driving range, and enhances performance. Making cars safer with intelligent sensing HDR technology that can detect pedestrians, cars, and obstacles in all conditions, from sunlight to moonlight. Transforming cloud and 5G infrastructure, with the world's most efficient power solutions. And innovating to enhance our health and well-being. While making our buildings and homes more connected, more efficient, and more secure. By combining our manufacturing excellence and the industry's most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 with our innovative solutions. Our teams are not only striving to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we are exploring other worlds as well. On Semi, intelligent technology, better future. Hi, everyone. I'm Brian, Jeb's producer. g b s is a foreign company news broadcast in Korea. This month interviewed Mr. Kang Byung-Gon, c e On of o Semi Korea, On Semi is a global semiconductor giant i company. c And On Semi Korea is located in Bucheon city and was interviewed by GBS anchor Miss Alicia Song. 안녕하십니까.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앵커 송인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천에 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역사가 무려 48년이나 된 On Semi Korea의 대표이사님이신 강병곤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멍길, 좋은데 멍길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희 오면서 회사가 너무 커서 길을 잃을 뻔 했어요. 정말 크고 웅장해서 저희가, 어, 감동했습니다. <웃음> 네. 하락세스 보통 우리가 외국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규모 좀 큰, 큰 회사들이죠. 아, 네네. 어, 이렇게 크고 역사가 오래된 회사, 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한국 최초의 그 반도체 회사인 한국반도체로봇을 시작해서 약 47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어, 44년 전에 삼성으로 어, 통합되었다가 약한 22년 전에 다시 페어차일드로 메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약 6, 6년 전부터 온세미 음, 세미컨덕터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오퍼레이션을 지하고있습니다 아, 네. 어, 이런 역사가 깊은 회사에 합리하게 되신 계기와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오기 전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어, 약한 25년 정도를 근무했고요. 어, 오기 전까지는 어, 우시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어, 이 회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어, 저희 그 어, 반도체 된경은 한국 반도체의 장점 혹은 어, 저희 그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해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그 어, 능력이 좀더이 어, 이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 좀더 능력이 발휘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온세미 코리아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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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에 직원 채용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혹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들이 어, 작년 올해한 300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했고 요 내년도에 한 2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네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처럼 그 외국계 회사, 대표이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웃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에는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하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정통하지 않고, 그 다음 퍼포먼스가 낼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외국계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핵심 업무에 좀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이, 어, 좀더 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어,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자공학과를 나왔지만 어, 뭐 꾸준히 공부를 해서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과 축, 공개의 출신 혹은 반도체 하는 사람치고는 좀 영어를 하는 정도 수준은 돼야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번처럼 투자를 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어, 원수도에 예. 한국 국민 이익을 잘 개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과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어, 경영 철학과 혹은 어,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을 어, 이 되면은 좀더 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부표님 네, 그 투자 유치 관련해서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경기도의 반도체 연구소 유치된 1조 4천억 투자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어, 원래 주력 제품이 이제 전력반도체인데요. 금까지 이제 꾸준히 전력반도체와 관련된 생산 설비를 확장해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는데, 한 7년 전부터, 어, 저희들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미래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꾸준히 개발을 계속해서, 몇년 전부터는 계속 그, 그 소량이지만 생산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 전기자동차로, 어, 자금시장이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서, 어, 저희들이, 그, 원사로부터 한길주4천억사천 정도의 그 투자를 유치받아서, 경기도와 어 산업부, 그 다음에 국천체 협력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조자를 유치해서 지금 전세력과 안구자답을 진행 중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늦전장래에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가바이드 반도체 공급자가 될 것으로 훨씬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회사는 또 어, 이제 부직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어, 기술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국내 회사보다 훨씬 더 근무이익권이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휴먼 퀴 혹은 늘리라든 이런 차원에 서 훨씬 더 근무이익권이 좋을뿐만 아니라 서울서 출퇴원이 가능한 그런 다장 좋은 장점 가지고 습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최근에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주한글로벌 대표 이사협회 GCEO에 가입해 주셨는데요. 정의원이 되셨죠? 어, 저희 정의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들도 어, 미국계 반도체사로 어, 국내 오퍼레이션을 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저희들의 경험을 우리 회원사들과 같이 공명하고 또 회원사들로부터 또 많은 또 충고와 전문을 받았어요. 또 CCO 회원 회사들과 같이 미래를 개최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온세미코리아 대표 이사님 신 강병곤 대표 이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주한매국기업뉴스방송 GBS 앵커 송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